자동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이표 범위 중에 어딘가 한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블럭 씌우셔도 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서 필터를 누르면 적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표 전체 범위를 씌우거나 아니면 표의 한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상단에서 데이터 탭에 필터를 클릭하시면 자동 필터가 됩니다. 이제 필드명, 여기를 필드명이라고 합니다. 필드명에 화살표가 생겼죠. 이제 조건을 줄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속기간에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숫자 필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거나 같음이 있죠. 선택해 주시고 15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자료값만 필터링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하살표 모양도 바뀌었죠. 깔때기 모양으로 필터링이 됐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숫자필터에서 작거나 같음을 선택해주시고 50 000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자료값만 남게 됩니다. 자동필터는 하나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 필드명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이고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나라는 조건을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 필터 옆에 고급 필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에 설명해 보시면 복잡한 조건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 복잡한 조건이 이거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필터, 자동필터만 써서는 필드명이 다를 경우 이거나 를할수 없습니다. 고급필터 문제를 푸실 때는 상단에 이 부분을 필드명이라고 하는데 조건에 해당하는 필드명을 복사하셔야 됩니다. 성명을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건속기간, 그 다음 퇴직금도 사용하죠. 퇴직금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성명과 근속기간 퇴직금이 선택이 됩니다. Ctrl-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조건은 A16셀부터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A16셀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Ctrl-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명은 김이라고 적으시고 별을 찍어 주시면 김으로 시작하는 이 됩니다. 이 별의 뜻은 글자가 와도 되고 아무 글자나 많은 글자가 와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었으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데 시작하면서 라고 했죠. 하면서니까 그리고죠. 그리고는 같은 줄에 조건을 적습니다. 필드명은 무조건 같은 줄에 적고 필드명이 아닌 조건은 같은 줄에 적으면 이고가 되고 다른 줄에 조건을 적으면 이거나가 됩니다. 저희들은 이고니까 같은 줄에 적겠습니다. 15년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5라고 적으면 됩니다. 중에서는 이고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줄에 조건을 적겠습니다.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오0 0 0 0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a 2 0세에는 모든 자료를 가져올 게 아니기 때문에 성명부터 근속기간까지 필드명을 블럭 씌우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퇴직금을 클릭하겠습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A20셀을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V 이제 상단의표 범위 전체를 씌우셔도 되고 셀 하나만 클릭하셔도 됩니다. 상단에 고급을 클릭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록 범위를 클릭해서 점선의 범위가 표를 정확하게 감싸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조건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복사 위치를 클릭하시고 성명부터 퇴직금까지 씌워주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필드명에 해당하는 자료값만 와서 추출이 됩니다. 표의 전체 범위를 씌우셔도 되고 표의한 셀만 클릭하셔도 됩니다. 상단에서 필터를 누르겠습니다. 종업원 수의 하살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필터를 누르시고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500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필드명, 종업원 수하고 취급품은 필드명이 다르죠. 필드명이 다르면 그리고 밖에 안되고 또는은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드명이 같으면 그리고와 또는 둘다 사용 가능합니다. 500 이상이면서 1000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하를 해주겠습니다. 작거나 같다를 선택해 주시고 1000을 적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값만 추출이 됩니다. 조건은 A15셀부터 E18셀 영역에 알맞게 입력하라고 했죠. 조건을 다른 셀에 적는 건 자동필터에서는 할수 없습니다. 고급필터에서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급필터로 풀어야 되는 거죠. 조건을 적기 위해서 필드명을 복사하겠습니다. 생산 부서부터 불량률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Ctrl-C, A15셀을 클릭하시고 Ctrl-V를 하겠습니다. 테두리선이나 채우기 색깔은 채점할 때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꼭 채우기 색깔을 안 가져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붙여넣기 옵션에서 값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색깔이 있는 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부서가 생산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생산 일부를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l V 를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여기 글자를 쓰다가 실수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게 되면 저희들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죠. 고급필터를 필터할 때는 이 공백 하나 때문에 생산 일부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자를 치다가 오타를 내거나 공백을 넣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 넣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생산 일부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에 적으면 안되죠. 다른 줄에 생산량이 700 이하를 적겠습니다. 작거나 같다 700그 다음 700, 700 이하이거나 기 때문에 다시 다른 줄에 적으셔야 되죠. 만약에 여기에 적으면 생산 일부이면서 불량률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같은 줄에 적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두 줄에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줄에 적겠습니다. 0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를 읽어보면 생산부서가 생산 일부이거나 생산량이 700 이하이거나 분량률이 0인 겁니다. 표에 아무 셀이나 하나를 클릭해 주시고 고급을 클릭하겠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해 주시고 목록 범위를 클릭해서 범위가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건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복사 위치를 누르고 A20셀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모든 필드에 있는 자료값이 다 오게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모든 필드의 내용이 오게 되죠. 생산부서, 생산량, 분량률만 범위를 씌워서 c t r l C 복사해 주시고 A20셀을 클릭해서 c t r l V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가져오실 수 있죠. 표를 클릭해 주시고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가 정확한지 확인해 주시고 조건 범위를 범위 씌워주시고 복사 위치에서 범위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구매 실적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A16셀부터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A16셀에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걸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구매 실적이 만약에 100만개 이상인 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 1,000 000 적어주시면 됐죠. 그리고 표의 한 값을 클릭해주시고 고급에서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범위는 구매실적부터 100만 이상 복사위치는 원하는 셀을 클릭해주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구매실적이 100만 이상인 자료값들만 이렇게 3개가 추출이 정확하게 됐죠. 근데 함수를 쓰게 되면 true나 false 값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매실적이라는 이 필드명이 일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엑셀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외워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조건단이 true나 false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여기 필드명은 일치하면 안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는 이라고 적고 구매실적의 첫번째 값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구매실적의 첫번째 값이 크거나 같다 100000 000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설스라고 떴죠. 95만원은 100만원보다 작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뜨는게 정상인데 여기가 t r u e 나 설스가 뜨게 되면 필드명이 일치하면 안된다 그랬죠. 일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표에 셀 하나를 클릭해주고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를 눌러서 범위가 정확한지 확인해 주시고 조건 범위 구매 실적부터 거지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복사 위치는 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어떤 값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동작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구매 실적을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구매 실적하고, 조건은 이름이 다르죠? 이름만 다르면 됩니다. 그러면, 표를 클릭해주고,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 확인해주시고, 조건 범위, 드래그 해주시고, 복사 위치는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100만원 이상인 자료값들만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워두셔야 되겠죠. True나 False가 나오게 되면 필드명이 무조건 달라야 됩니다. 조건식에 사용할 필드명은 실적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식을 적어보겠습니다. 구매 실적이 두번째로 큰값이죠. 는 라지라고 적으시면 두번째로 큰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 해주시고 어레이는 두번째로 큰값을 찾을 범위를 말합니다. 구매 실적에서 찾을 거니까 구매 실적의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k는 몇 번째로 큰 값을 k라고 합니다. 저희는 두 번째로 큰 값이니까 2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이 범위가 한 칸씩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범위를 씌우시고 f4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의 범위가 고정이 되면서 값의 크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엔터 쳐 주시고 이제 125만원이 구해졌는데 필드명이 다르면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를 클릭해 주시고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 확인해 주시고 조건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복사위치를 여기로 해주시고 확인해주시면 지금 모든 자료값을 전부 다 가져와 버렸죠. 그래서 필드명이 다르면 정확한 결과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필드명이 달라도 정확한 결과값을 구할 수 있게 하려면 여기 값이 트루나 펄스가 되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죠 여기 값을 트루나 펄스가 되도록 고쳐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는과 라지 사이에 커서가 깜빡이게 하시고 첫 번째 값을 클릭합니다 구매 실적의 첫 번째 값을 클릭하시고 는이라고 해주시면 구매 실적의 첫 번째 값이 125만원하고 같은지 비교를 합니다 같으면 true가 나올거고 같지 않으면 거짓이 나오겠죠. 엔터 쳐주시면 같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나왔습니다. 이제 true, false가 나오면 이름이 달라야 정확하게 동작하죠.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 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에 조건을 적으면 안되죠. 그래서 다른 줄에 조건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자동 채우기 핸들로 끌어서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같은 줄이 아닌 다른 줄의 조건을 적겠습니다 는 똑같이 구매 실적의 첫 번째 값을 클릭해 주시고 는 이번에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small을 해주겠습니다 더블 클릭 array는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을 범위를 말하죠 똑같이 구매 실적의 범위를 씌우시고 범위가 이동하지 않도록 F4를 하겠습니다. 앞에 D4는 한 칸씩 내려가면서 검사해야 되니까 고정하시면 안되죠. 그 다음 콤마 K는 몇 번째로 작은 값이니까 2라고 적으시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조건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실적하고 실적이 이름이 같기 때문에 요렇게 테두리에 갖다 대면 흰색 하살표가 되는데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쭉 드래그해서 여기 실적은 지워주시면 아까 조건하고 완전히 똑같은 조건입니다 실적이 두번째로 큰 값이거나 두번째로 작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완성하셔도 되고 이렇게 조건을 완성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에 셀 하나를 클릭해 주시고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를 확인해 주시고 조건 범위를 정확하게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A20셀을 찍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두 개만 나와야 정상입니다. 두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이렇게 두 개만 나와야 합니다. 라지의 범위를 고정해주지 않으면 화면과 같이 결과 값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과 값을 구하려면 라지의 범위를 반드시 F4로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